다음 검수완박 법안을 폐기하고 문재인과 이재명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찬반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입니다. 헌법 제72조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다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검수한박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고 둘째는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안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로는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없다는 의견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헌법학자들은 검수한박으로 인한 심각한 국민기본권의 침해 입법과정에서 저질러진 헌정질서 파괴는 그 자체로 국가의 정당성과 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충분한 위험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74년 동안 국가의 법치를 지켜온 검찰의 수사권을 민주당과 문재인은 국민적 합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박탈해버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입법을 통해서 국민의 안위를 반하는 쿠데타를 저지른 행위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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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행위는 결국 헌정질서의 몰락을 가져오고 나가 국가의 안위를 해칠 가능성이 높은 이거야말로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네가지 요소는 영토, 국민, 정부, 주권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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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규범의 미비만으로 무력화될 수는 없다는 해석인 것입니다